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봉이미. 봉이미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대. 기본적으로 봉이미는 착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마을에 소외되고 또 잘, 식사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늘 찾아다니면서 섬겼는데 식구들의 밥상을 다 차려주고 나면 만들어 놓은 반찬을 여러 개 나누어서 마을에 식사를 잘 못하고 아프신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챙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대. 가족을 섬기고 이러한 것보다도 오히려 노인들을 섬기고 또 노인들을 챙기는데 더 열심을 했다고 하더라고. 공인이는 이전에 할머니를 모셨던 그러한 그 섬김의 마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섬김과 그러한 나눔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낮에는 바쁘니까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잘못 돌보면 아침에나 저녁시간에 반찬을 가정가정 돌리면서 또 식사 못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다채려다가채려드리고또 설거지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했대. 아침에 못 찾아가면 저녁에 찾아가고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또 어른들을 잘 섬겼다고 하더라고. 그 노인들 중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어른들을 잘 섬기는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때에는 그러한 어른들에 대한 섬기는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몸을 못 움직여서 식사를 못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식사를 못하면 바로 또 임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그 어른들을 한분한분 한분 챙기고 돌보면서 또 식사를 챙겨드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은 임종을 할때 옆에서 지켜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했던 거야. 봉임이는 천사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던 것 같아. 그래서 봉이미는 항상 반찬을 큰 옹박지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동네 의 어르신들,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 했대. 들리는 이야기로는 봉이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좋아해서 무엇이든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맛있다고 하면 다 이렇게 퍼주는 그러한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시골의 어르신들은 그러한 인심이 지금도 뭐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더 나누는 그러한 삶이 더잘 되어 있었지. 봉이미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 노인들 중에 한 분은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지 그 병을 앓다가 낳은 분이 손이 곱아지고 사람들이 볼때 약간 무섭게 보이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도 다사랑으로 섬기고 전도에서도 교회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일을 매우 즐겁게 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봉임이는 소외된 이웃들, 소외된 어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기고 또 보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을 쉬지 않고 실천을 했대. 봉이미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을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봉이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아. 우리들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예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봉이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 임종할 때까지 그한 사람을 돌보고 지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 또, 사람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인데,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봉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들으면서, 우리들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또 다음에 또 봉임이와 종아의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날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